여기가 힘드시죠? 근데 몰랐어 1번 <웃음> 영광, 영광, 영광. 화이팅, 화이팅. 아, 오, 아, 하자, 하자, 하자, 하자, 하자. 아, 어, 하다, 화신팅고맙습니원님하입니다 어, 세님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하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입니다.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안녕하세요. 길만 사주입니다.